올라와 가만 끌어올려 줄게 등산해야 되거든 이 올라와 이거는 내가 어제 직접 만든 곱창전골이야 으. 썩었더라고 어, 냄새! 어. 어서와 혹시 집들이 선물 챙겨왔어? 미유 챙겨왔어? 아, 안 챙겨왔어? 잘가 잘못했어 아, 장난이야 자 들어와 너희를 반기기 위해서 내가 이런 서비스도 준비했어. 난 항상 집에서 이렇게 고상하게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왜 이제 왔어. 초대를 이제 해줬잖아. 나 들어와. 알았어. 미안해. 자, 얘는 우리 집 감자야. 인사해줘. 세바스찬 아니었어? 아, 세바스찬. 그는 별명이야. 자, 우리 집들이 온걸 환영하고 여기는 우리 엄마 아빠 방이야. 그래서 여기는 좀 기밀사항으로 내비둘게. 노후를 앞둔 중년부부의 방호 함부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우리 가원이 방부터 보여줄게 이게 우리 가원이 방이야 이거는 우리 가원이 2층 침대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원이가 여기서 이렇게 잠도 자고 떠들고 엄마도 괴롭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괴롭히고 찡찡대고 하는 공간이야 여기 이렇게 인형들도 가져다 놨어 우리 가원이가 귀엽지? 이거는 해리포터 비밀의 방 같아 그지 안에 이렇게 가원이 비밀 공간이 있어 방금까지 놀다간 흔적이 역력하네 <웃음> 정리를 안했네자 그만 여기는 일단 아무튼 가원이 방이었어. 여기가 거실이야. 너무 예뻐. 그지이 러그가 진짜 대박이야. 나이 러그를 <웃음> 오늘의 집에서 샀거든? 진짜 이거는 내가 잘 발견한 것 같아. 너무 감각적이라고 생각해.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샀빈 백인데 그럼 여기... 다 오늘의 집 아니야? 맞아, 오늘의 집이야. 쿠팡도 있어. 비싼다고 하나도 없어. <웃음> 이렇게 해서 있을 수 있는 굉장히 편한 쿠션. 누워서 생활하는 친구들은 이거 한번 꼭 사봐. 이 TV는 내가 물론 샀어 근데 멋있지 되게 크잖아 이거 그 인터넷 설치하면 은 대형 TV 같이 사은품으로 주는 데가 많거든? 얘들아 사은품 정말 달라는 대로 주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거는 인터넷 설치할 때꼭 참고하길 바래 나는 인터넷 설치로 사은품으로 받았어 이거를 정말 알뜰하지 않니? 그리고 지금 딱 밤자가 밥을 먹는 우리 감자의 공간이야. 감자는 눈이 안 좋아서 선글라스를 밖에서 이렇게 껴야 돼. 농내장에다가 햇빛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는 이게 좀 필요한 멍멍이야 햇빛 쨍쨍할 땐. 이거는 감자가 다 미친놈처럼 만들어버린 터그놀이 장난감. 자, 하자. 자, 하자. 하자. 자,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노는 거야, 감자를 하자. 하자. 이렇게 놀아주는 거야. 감자가 나를 놀아주곤 하지. 미우 여기 안 궁금해? 나의 대망의 공간.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의 하이라이트다. 다음에 놀러 오면 내가 고기도 구워줄게, 미우. 자, 봐봐. 와, 와우. 장난 아니지? 펜션 안 가도 돼. 아 근데 엊그제 태풍 오듯이 비가 와가지고 지금 좀 상태가 비리비리한데 여기 이렇게 바베큐 구워먹고 여기 이렇게 가랜드랑 이런 거등다 켜가지고 바베큐 구워먹고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 진짜 펜션 안 가도 되는 나의 특별 공간. 내가 이 잔디, 이한오하기도 내가 산 거야. 이런 인테리어는 다 내가 했다고. 정말 장하지 않니나? 그리고 얘가 주방이야. 언 냉장고는 가릴게. 쾌적해 쾌적해. 이 오래된 Z팬 냉장고는 좀 가려볼게. 칭찬포도. 아 이거 칭찬포도야. 야. 귀엽지? 가온이가 반년째 16에서 멈춰있어. <웃음> 칭찬포도를 안 모으려고 해 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니까 엄마가 아무리 엄격하게 칭찬포도로 당근과 찌찍을 주려고 해도 할머니가 계속 옆에서 당근을 뿌리고 할아버지가 옆에서 사탕을 뿌리고 우리 가원이가 이거에 대한 맛이 안 들려 칭찬포도에 대해서 미우들 내가 한마디 조언을 할게 절대 자식은 조부모랑 키우는 게 아니야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근데 물론 장점도 많지 자 여기는 커피 머신이라고 하지 커피 머신 여기 네스프레소 이거 이렇게 응. 아메리카노 항상 배달시켜 먹던 내가 어느새 가성비라는 걸 깨닫고 아 차라리 커피 머신이 필요하겠다 해서 커피 머신을 살려고 했는데 글쎄 친한 언니가 선물을 해줬지 뭐야 생일선물로 받은 나의 소중한 커피 머신 근데 나보다 우리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셔 이거는 내가 어제 직접 만든 곱창전골이야 음. 썩었더라고 스 음. <웃음> 우스 미안 오 어, 냄새! 어. 진짜 상했다 <웃음> 상했어 여름이잖아 어. 아무튼 이거는 내가 장만한 냉장고야 삼성 건데 렌탈이야 <웃음> 렌탈로 모든 걸할수 있다고 <웃음> 어 가정적이야 냉장고 그지 가정적이지? 여기서 내가 차지하는 지분은 거의 한 10% 정도? 여기서 내가 산 재료는 없어 나는 요리를 못하거든 그리고 여기는 내가 차질 많이 했지 들어 <웃음> 여기 마스크팩 내 한약, 그리고 우리 가원이야 치즈, 뭐, 여기 다이어트 잼, 맥주가 있네. 어, 나 맥주 같은 거안 마시는데. 술안마셔 술 참이슬. 참이슬. 아, 여기 내 약들이 있어. 어, 나 약장이거든. 진짜 많이 챙겨 먹어. 약들이 궁금하면 저번에 올린 관리템 영상을 한번 봐줘. 거기서 많이 소개를 했거든. 일부분은. 2층 안 보여줬구나. 2층 보여줘야지. 어서 올라와. 가나? 끌어올려줄게 등산해야 되거든 자 이제 내가 2층을 소개해줄게 자 올라와 이 올라와 여기가 이제 내 스윗 공간이야 내가 이걸 항상 바랬거든? 엄마 아빠와 어떻게든 떨어져 있는 거 하지만 같이 살면서 떨어져 있는 기분을 낼수 있지 바로 이 복층으로 내가 완전 이 집에 꽂혀버린 이유가 이 복층이었어 일단 여기가 니거야 여기가 이제 내가 멋있게 작업하는 공간이야 멋있게 이렇게 편집본 보내고 메일 보내고 뭐 이런거 하면서 이런거 운전면허 교분도 보고 혹시 나 궁금한게 있는데 어, 뭔데? 이게 쏟아질 것 같은 <웃음> 책장은 대체 뭐야? <웃음> 어 이거 피사의 사탑이야 우리집에 있는 <웃음> 우리집에 있는 피사의 사탑 미우들도 우리집 놀러와서 이테리가는 대신 우리집에서 사진 찍은 면데 이게 쏟아질 것 같은데 안 쏟아지는 굉장히 신기한 책장이야 내가 쿠팡에서 이책 책들 두려고 구매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 빨판을 떼고 내가 그냥 이렇게 알아서 조립을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잘못했나 봐. 어쨌든 메이드 인 차이나야. 한번 볼래 내 책들? 궁금한 거 있어? 진짜 보긴 한 거야? <웃음> 펼쳐진 자국이 하나도 없어. <웃음> 구경은 했지.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나르시스트의 <웃음> 현장. 어때 닮았어? 질문이 더 낫지 않아 나? 그지? 근데 미안한데 초점이 어. 이 사진을 잡고 있어. 그래? 나는 사람 취급도 <웃음> 안 하나 봐. <웃음> 이 초차만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긴 해.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거동이 불편할 때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 때 이렇게 그냥 옮기고 다니는 용도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어서 가 <웃음> 이런 거 알지? 어. 여기는 원피스가 걸려져 있어. 정리 되게 잘했다. 그치? 누가 해주셨는지 진짜. 이거 숭고해서 선생님 불러가지고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았어. 음. 그랬더 너무 편하더라고. 그래서 돈을 버는구나, 사람들이. 진짜. 난그때 느꼈다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겨울옷도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 여기 모자와 핸드백도 이렇게 <웃음> 내가 해놨어. 모자 컬렉션이야? 모자가 많아. 왜냐면 난 머리를 잘안 감거든. 그래서 모자는 필수야. 쓰근내가 아마도. <웃음> <웃음> 쓰는내가날 <웃음> 거야. 그리고 여기는 내 은밀한 애들이 있어. 빤스가 있지. 여기는 내 화장대야. 하, 여기서 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지. 나의 피부의 역사. 라라라라라 그러니까 약간 잘 쓰는 애들만 일단 여기다 깔려놨어. 요즘 엄청 잘 쓰는 애들. 그리고 여기가 내 화장실이야. 음. 여기는 엉망진창 1분 안에 다 개어버린 수건들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내 클렌저들. 내가 빠질 수 없는 나의 바이오더나와 에스트라, 바이오디티비, 그리고 뭐예요? 여기는 혼자 쓰는 게 맞지? 어, 여기 혼자 쓰는 거야. 근데 칫솔 이가 칫솔이... 3개가... 오, 이상하네. 칫솔이... 우리 집에 하숙생이 하나가 있어. 칫솔이 세개나 되네. 빨렸어요 자, 여기는 내 샴푸, 내 두피 관리템들이고 또 우리 미우 궁금한 거 있어? 제일 중요한 방이 빠졌잖아. 방이 빠졌어. 어서 와. 이게 내 방이야. 나는 아무래도 여기서 혼자 자니까 외롭게 슈퍼 싱글 정도를 두고 있어. 한 2년 후면 은퀸 사이즈 침대로 바꾸는 그런 멋있는 여자가 돼볼게. 여기는 약간 감성존이야. 잘 찍어봐, 미유야. 어, 알았어. 최대한 해볼게. 친구들이 다 예쁘시네. 이거는 우리 행복이라는 애야. 귀엽지 않니? 금전수라고 돈을 불러오는 식물이래. 그래서 이런 거를 두면 금전이 생긴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얘를 감자보다 요즘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 그지 감자야? 얘는 절대 물어뜯으면 안 된다. 그 여기는 극락조라고 곧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잘 살아서 내 곁을 지켜주는 굉장한 식물이야. 15만 원이나 주고 샀어. 그래서 열심히 물 주면서 내 방에 인테리어를 담당해달라고 내가 열심히 부탁을 하고 살고 있지. 거의 얘가 상전이야. 그러고 저번에 대형 거울 깨져가지고 새로 장만한 노란색 거울이고 여긴 내가 꾸며봤어. 여기 향수도 이렇게 놔봤고 뚜껑 잃어버린 향수도 있어. <웃음> 이런 거. 거울? 거울도 귀엽지? 화장대 설명해볼까? 여기가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 블러셔. 이거 블러셔. 야 블러셔가 다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는 다 아이섀도우. 근데 아이섀도우랑 글리터 섀도우. 그리고 밑에가 낱개 섀도우. 근데 내 생각엔 공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밑에 비워놨어. 섀도우는 더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여기는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그리고 아이브로우 이렇게 해놨지. 나름 정리 깔끔하게 잘했네. 이거는 내가 내 친구 하나 불러서 사주고, 재워주고, 이걸 얻어냈어. <웃음> 이 노동 같이 했어. 친구랑 같이 정리했어. 요거는 선크림이야.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것도 여기 있고. 그리고 나, 제임. 이렇게 햇살을 받으면서 항상 여가를 즐기곤 해. 자, 이렇게 <웃음> 내 집들이를 끝내보도록 할게. 자, 나는 사실 우리 미유, 나는 진짜 고맙다. 진짜 다섯 가족에서 진짜. 거의 코다를 정도로 생활하면서 아빠 여기 지나가고 엄마 여기 지나가고 <웃음> 가훈이 여기 지나다니고 <웃음> 나는 진짜 그 조그만 집에서 1년 넘게 버티면서 반지하에서 몇 년을 버티면서 정말 내가 이런 집에서 내가 정말 가족들이랑 쾌적하게 살수 있을지 몰랐어 내가 벌어서 내가 마련한 이 집에서 살줄 몰랐어 고생했어 머리 좀 쓰다듬어 줄래? <웃음> 혹시 더러워? <웃음> 나는 그 조그만 쪽방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이렇게 이사를 했어 그리고 내, 오늘 내 집들이에 와줘서 고맙고 이제 가면 돼 <웃음> 벌써? 아쉽다 어, 아 가야지 밥도 없어 우리 집을 <웃음> 엄마 아빠 여행가서 나밥 못해 없어 <웃음> 가자 배운 <배웅> 일 줄게 출구야 <웃음> <웃음> 저기로 뛰어내리면 은 집은 빨리 갈수 있을 것 같아 <웃음> 그래 여기서 점프해서 가면 되고 우리 미우들 사랑해 잘가 오늘 집들이 와줘서 고마워 감자도 인사해 <웃음> 안녕